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남동 방랑자 문사갓 문종민 이라고 합니다 네, 어,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러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주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따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방랑자 문종민 입니다 혹시 노래 한곡 들려드리면 되겠습니까? 안녕하십니까 <놈미> 노래하는 방랑자 문삭가시온데 노래 한곡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노래 들을 시간이 없어 오케이 바이 안녕하십니까 방랑자 문삭가시라고 합니다 혹시 노래 한곡 들려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잠시 듣고 가실래요? 네. <웃음> 서서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어 그러면 노래 한곡 하도록 할게요.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<웃음> 스쳐 지나가버린 그때 <웃음> 생각이나 가사를 까먹었네요. 잠시만요. <웃음> 문사갓. 멀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못 두니에 적혀 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젠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끝바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 그렇게 어려웠을까 오오오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아, 진짜요?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하세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오, Good? 대박. 대박. 구독, 어, subscribe. 제 노래가 좋으셨다면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시청해 주겠습니다. 노래하는 방랑자 문종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. 후!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린 다른 꿈을 찾. 주 어린 날 물던 숨바꼭지처럼 해가 저물도록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i s e k a